안녕하세요 니제드로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몬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제가 이 뭐지 이름 이거? 짐벌 이거를 모른포드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쓰는데 영상을 보면 이렇게 막 위아래로 되게 미세하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들고 찍어야 되는 건가? 고정을 시켜놔도 흔들려 하여튼 되게 오랜만이죠 12월 1일인가에 올리고서 더 이상 뭘안 올렸었는데 안 올렸다기보다는 못 올렸어요 적은 사진은 다 올렸는데 요새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강자가다 몰리는 바람에 그것도 해야 되고 어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은 이제 보정 의뢰가 들어온 사진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박독장에 상호성을 듣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음 그리고 요새 들어서 이제 합성에 가까운 사진들을 작업 의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부분은 이제 조만간 가격 책정을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팔다리를 꺾어 달라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손목을 1도 1도 1도 이렇게 꺾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단가가 안 맞아요 뭐총 보정 횟수를 정하든가 아니면은 뭐 합성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보정은 뭐의회 단가를 높이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 저는 행사 화제는 잘안 찍습니다 원래는 가끔 가다 이제 어쩌다가 알게 된 사람이 뭐 자기 결혼식에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 그러는데 축의금 안 받는다고 어 정말 친하거나 기분이 좋으면 찍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거의 안 찍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단가가 안 맞고 뉘앙스를 좀 이상하게 얘기해요 돈안 내면 네가 이득 아니냐 그러는데 난안 가면 그만이지 그게 더 이득이지 차비도 안 되는데 그리고 웨딩 본식 촬영이 얼마인데 축의금으로 퉁칠려 그래 축하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돈으로 볼 거면 계산 잘해야지. 왜 예, 날로 먹으려 그래? 회를 좋아하시라 하여튼, 뭐, 정말 친하면 찍어달라고 얘기 안 해도 가서 찍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 어떤 분들께서 그 행사사진, 공연사진이죠. 공연사진의 촬영법이랑 보정법, 그리고 그 부천장을 셀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부천장이죠. 3일 찍으면한 2만 7천장 정도 나옵니다. 어, 뭐 넘을 때도 있고 좀 적을 때도 있고 하긴 한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뭐 일반적인 행사 사진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 순간을 찍는 경우가 맞아요 뭐 상패수여라던가 아니면 뭐 신랑신부 입장이나 뭐 맞절 거의 대부분은 웨딩 쪽이 많으니까 애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돌잔치 돌잡이 같은 거는 그런 결정적 순간을 찍는 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찍어가지고 찍어 주시는 게 맞는데 제가 찍는 거는 비보이 공연이죠. 1년에 딱두번 찍는다. 행사 사진은 그두 번이 비보이 공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할줄 아는 거라 아니면 뭐 자주 하는 걸 설명을 해드린 편이 낫지. 잘 하지도 않는 거를 그냥 이렇지 않을까 싶어갖고 말씀드려봐야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건뭐 거의 가짜뉴스나 마찬가지니까. 에이, 하여튼 그냥 정확... 정확하다기보다는 그냥 한 개의 단어로 말씀을 드리다한 개는 아니구나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불규칙하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다수의 인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시간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길게는 7분 정도 되는데 음악을 리믹스를 내오기 때문에 알던 음악에서 갑자기 뭘로 바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이 안 와요 뭐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길게는 10분 넘게도 하는데 아그렇 그런 팀이 한번 찍는데 한 30팀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30팀이 다 다른 인원은 아니에요 중간중간 이렇게 겹치는 인원들도 있기는 해요 그게 3일이 이어지는데 어, 제가 찍는 데가 홍대에 있는 하나투어 V홀이거든요 언젠가부터 하나투어로 바뀌었더라고요 바꼈, <웃음>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자연조명이 없어요 지하 3층이다 보니까 그리고 춤도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뭐파핀도 있고 비보이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거기까진 괜찮아요. 문제는 조명이죠. 사람 눈에는 이렇게 하면 보여요.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이제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안 보인다기보다는 핀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 촬영이 안 된다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카메라는 이제 뭐 노인네급인 뭐 오디 마크 3라서, 어두운데서는 초점을 거의 못 잡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트로보다 안 써요. 뭐, 그리고 뭐 하루에 한9천장 정도 찍으면은, 배터리 팩을 끼고 간다고, 옆구리에 끼고 간다고 해도, 버티질 못할 거예요. 건전지 회해봐 여덟 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뭘? 그거를 여러 개를 차고 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정도 찍으면 스트로보가 터지겠죠. 그리고 공연에 굉장한 방해가 되겠죠. 뭐뭐할 때마다 계속 게 번쩍 번쩍 번쩍 번쩍 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초반에 등장할 때에는 음핀 조명도 없어요. 그냥 조명을 한개 정도, 한 개는 아니면 어쨌 같은 톤으로 이제 위에다가 쏴가지고. 어, 이제 그거죠. 바운스 촬영하듯이 바운스 촬영하듯이 이제 위에서 요 부분은 밝고 이부터 부터면 다시 컴해요. 안 보여요. 매뉴얼도 뭐, 매뉴얼로 도매뉴얼 하지 않는 이상은 포커스도 못 잡아요. 그래이렇고 매뉴얼로 해갖고 잡으면 은띠딕 소리도 안 나요. 카메라도 지도 모르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니까 그냥 제 감으로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10초 정도 지나면 은 이제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우선 처음에 인트로가 있어야 되니까 음악도 인트로가 있듯이 아 음악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제 인트로가 있겠죠 끔가다니 인트로가 없이 시작하는 팀들도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아, 그리고 중간에 뭐 재즈 댄스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 재즈 댄스지 굉장히 빨라요 딴 팀에 비해서 약간 느린 것 뿐이지 재즈 댄스라면 고하막 흐느적흐느적 할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엄청 빨라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분들은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초반에 했던 그 마우스 친그 조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할 수가 없죠 매뉴얼로 계속 맞춰봐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핀 조명을 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대부분 흰색 옷을 많이 입어요 전신을 다 아무래도 좀 눈에 띄려고 하는 건지 뭐 아니면 뭐그 컨셉상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핀 조명을 쏘는데 흰색을 입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싹 날아가요 얼굴 빼고는 뭐 손이나 이런 손발 빼고는 아, 그리고 핀 조명만 딱 쏟아보니까 나머지는 다 시커멓죠 배경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배경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옷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노출로 조리개 값을 맞춰서 촬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매뉴얼이 필수죠 아주 <웃음> 평소에 매뉴얼을 잘안 쓰셨던 분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리고 이제 갑자기 조명이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노출에 맞춰서 찍어야 되니까 매뉴얼을 웬만하면 꼭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튼 그리고 개인이 나오면 되게 편해요 그 사람한테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리고 컨셉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사람이 동작이 빨라진다던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 어, 근데 문제는 개인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팀단입니다 적으면 두명 많으면 막 20명 이렇게 씩 나와요 거의 한 5명에서 7명 정도가 제일 많은데 전체 안무만 찍는 건 되게 편해요 그냥 2 3일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냥 찍기만 하면 되지 뭘 솔직히 그렇게 찍을 거면은 삼각대에 놔두고서 이게 그, 그걸 뭐라 그러지? 누르는 거? 이름을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걸로 그냥 이렇게만 찍어도 돼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개개인들이 나와가지고 본인 개인 안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은뭐 7명 중에 두명만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보시게 되면은 정말 그냥 구경하기 바빠요 뭐 찍을 생각도 안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걸 찍어야 되죠 그것 때문에 갔으니까 그리고 우선 셔터 스피드는 3 2 0분의 1초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원래 좀더 이제 역동감을 주려고 이제 일부러 잔상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은뭐 잔상 같은 걸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해요 셔터 스피드는 약간 낮춰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원체 빠르다 보니까 뭐3 2 0분의 1초로 찍어도 잔상이 생겨요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여도 잔상이 생기는데 뭐 얼마나 빨리 움직이길래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올려놓은 게 있어요 사진을 손가락 한개 움직이는데 잔상이 8개인가 7개가 쫙 생기는 게하이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가끔 마다 이제 비보잉을 하시는 분들, 그 사람마다 다른데, 정말 빠른 사람들은 1000분의 1초로 찍어도 잔상이 생깁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직접 가져다 보시면 아, 얘가 거짓말 한게 아니었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여튼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맞춰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VOR에는 자연 조명이 없어요. 불이 꺼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그 무대 앞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무대 끝선에다가 무슨 형광 종이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이 앞으로 가면 떨어진다고 떨어지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이 켜져도 <웃음> 어디에 어떤 조명이 어떤 세기로 비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3시간 동안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진 망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위치가 찍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무대 좌측 하단에서 촬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위치에서도 이제 옮겨가면서 촬영하면 좋기는 한데 관객이 있잖아요 무대 바로 앞까지 관객이 있어요 요만큼 되는 틈이 있긴 한데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무대 우측에는 또 바로 앞에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가질 않고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아예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또 가운데서 찍자니 또 이제 가려질 거고 앉아서 찍게 되면은 뒤에 사람이 안 보니까 이 서서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뒤에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가운데서 영상 찍고 있거든요 가운데서는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간간히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때 옮기면 되긴 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옮길 수도 없고 인터뷰가 없는 경우에는 한팀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다음 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위치를 바꿀 수가 없죠 불가능해요 여튼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되고 촬영에 들어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명은 뭐 거의 랜덤이에요 조명을 뭐 어디서 어떻게 비추는지 모르겠어 그냥 아 이거 뭐 이게 컨셉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조명이 막막 막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핀 조명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또그 위치에 딱서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차라리 약간 뒤쪽에 서 있으면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춰서 얼굴이 보이는데 약간 앞쪽으로 서 있다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광이 돼고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 <웃음> 3시간 내내 아 조리개랑 ISO,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찍는 거죠 구도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요 나중에는 이제 카메라가 뜨거워져요 가끔 하다가 이제 중간에 카메라가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가슴이 내려앉죠 아 셔터막이 드디어 나갔나 보다 근데 메뉴 그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뭐뭐 뭐 배터리를 빨리 뺐다 껴라 그러고 뺐다 끼면은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는 금방 안되고 1분, 2분 정도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는 이제 되게 정말 아내 카메라가 드디어 수명을 다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체 이제 노인네 카메라다 보니까 걱정이 돼요 이거 한 9천장이니까 30팀 나오면은 팀당 한 30, 300장 노래가 5분이라고 쳤을 때 이제 1초에 한 장씩 찍는 거죠 1초에 한 장보다는 더 찍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쉬는 시간이라 해봐야 바로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해선 1초 정도 쉬는 시간 그 시간대를 빼고는 뭐 거의 그냥 동영상 수준으로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렌즈가 24-70이랑 50mm가 있는데 24-70을 끼고 가죠 50mm로 찍기에는 좀 넓게 찍는 경우도 있어야 되니까 땡기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 음, 좀줌 부분에서 좀 아쉽기는 해요. 이사 배보가 있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또 조리개가 인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튼 이제 구도는 자기가 이제 알아서 맞춰서 찍어야겠죠. 촬영은 연사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줌이라도 땡기고 있으면은 주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또 주변이 뭐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리허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조명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리허설 봤을 때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될까 생각까지는 하겠지만 은 조명이 또 어디서 어떻게 또쏟아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양쪽 눈을 다 뜨고 찍습니다 카메라를 이쪽에 다 대고 이렇게 이쪽은 렌즈를 보고 이쪽은 전체를 봐야 되죠 어디서 안 보이는 데서 또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신기한 게 맨날 이렇게 밝은 데 있다 보니까 태양을 이렇게 직접 봐도 눈이 별로 부시질 않아요 좋은 거지 나쁜 거지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막 이러고 걸어가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뜨고 걸어갑니다 근데 뭐 그게 남들이, 남들이 어 쟤는 눈을 저렇게 뜨고 걸어가네 보질 않으니까 여튼 이제 그렇게 촬영을 다 해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제 행사는 끝났고 음 이제 그분들은 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던가 아니면 뭐 뒤풀이를 하시던가 가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죠 촬영만 끝난 거지 셀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고마운 마음에 아니면 이제 끝났다라는 뭐 성취감? 뭔가 이제, 뭔 끝났으니까. 그런 걸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정말 시작이죠. 이제 4분의 1 끝난 거죠. 촬영만 끝난 거고, 그 뒤로 셀렉 해야 되지, 보정해야 되지, 업로드까지 해야 됩니다. 아, 제 셀렉의 기준을 물어보셨는데, 제 셀렉의 기준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전체를 봐야 돼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보면 돼요. 나중에 아버지 뭐 조명 같은 거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전체를 볼 때에는 우선 구도가 괜찮은가. 내가 제대로 찍었나. 연서로 찍다 보니까 막 찍는 도중에 움직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구도가 괜찮은가 그리고 조명 제대로 들어갔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표정이 괜찮은가 이상하지 않은가 예전에는 솔직히 크게 신경 안 썼어요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전체적으로 잘 나왔으면 이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음. 언젠가부터 생각이 든게그 표정이 이상하게 나온 사람들은 그날 거기에 사진 찍히려고 온게 아니에요 공연하러 온 거지 그리고 이왕 찍히는 거면 잘 나오면 좋죠 근데 나머지가 괜찮다는 이유로 나만 이상한 표정에 뭐뭐 뭐 이렇게 된 사진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얼마나 싫겠어요 나이도 어린데 아저씨들도 자기 사진 이상하게 찍히면 싫어해요 근데 나이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막 자기 자기만 이상하게 나온 사진 올라오면 싫죠 그래서 저는 뭐 구도나 조명 아니면 뭐 기타 여러가지 것들이 완벽하게 나온 사진이 있어도 그한 명이 이상한 표정이 있다 그러면 그 사진은 안 써요 셀렉트 제외합니다 갖다 붙일 수 있으면 좋은데 같은 각도의 사진이 없어요 춤이 막뭐 안무가 계속 바뀌니까 조명도 다르고 그거 하려고 러면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거의 없어요 같은 각의 얼굴이 그렇다고 또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기도 다 열심히 해가지고 막준비해갖고 왔는데 남들보다 더 격정적으로 움직였으니까 막 얼굴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표정을 이상하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흔들리니까 막 얼굴이 이렇게 밀리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정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걸 유지를 해 춤추는 사람들이 보통 표정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뭐 비보이 같은 경우엔 더한데 어, 무표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를 렇게이 악물고 있다고 해도 여기가 계속 흔들립니다 몸이 움직이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 얼굴에 뭐 가면을 쓰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되지 그래서 비보잉 같은 경우는 비보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정 거의 포기하는 경우가 좋은데 가끔가, 가끔가다가 정말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표정으로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남들이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얼굴을 뭐 반대로 움직이는지 코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신기해 그거 볼 때마다 대단하죠 그렇게 움직이는데 하여튼 뭐 셀렉의 노하우 같은 거는 크게 없어요 그냥 제가 봐서 괜찮은 사진 정도 그리고 보정법이라고 하면은 평소랑 똑같습니다 뭐 행사 사진이라고 다르게 하진 않아요 색감 맞추고 뭐 이것저것 하죠 물론 몸매를 일일이 다 맞춰주진 못해요 천장이라고 해서 그게 사람이 천명인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진은 막 20명씩 나오는 데도 있고 한명나온 데도 있긴 한데 그 몸매를 다 일일이 만진다고 하면은 우선은 하기가 싫겠죠 언제나 그걸 하고 있어요 1년은 걸릴 걸 그 하기 싫음을 하기 싫은 감정을 상쇄시킬 만큼의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주냔 말이에요 안 주지 그리고 우선 저 JPG로 촬영을 합니다 로파일로는 그 쓰기 속도가 너무 느려 가지고 촬영을 못 해요 요새 카메라들은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선 카드가 버티질 못해요 로파일로 9000장이면 하루에 뭐 카드를 몇개 써야 되는 거야 도대체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셀렉된 JPG를 카메라 로우로 불러가지고 뭐 밝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일일이 다 보정을 해줍니다 맞춰주는 거죠 보정까지는 보정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고 이제 우선 맞춰요 밑간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토로 해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마음에안 들어요 로 파일은 정보가 많으니까 용량이 크니까 정보가 많아가지고 웬만큼 자기가 할수 있는 데까지 는딱 맞춰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j p g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요 용량이 적다 보니까 파일 색 정보가 별로 없어서 오토로 맞춰 버리게 되면은 어떤 사진은 막 하이라이트가 확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섀도우가 묻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다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 하루만에 다 한다고? 예. 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비보이를 지금 한 11년째 찍고 있습니다 명지대만 해도 한 5년 찍었는데 뭐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겠죠? 그리고 뭐 그거를 솔직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빨라졌습니다 정도? 계속하면 은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겠죠 뭐 손이 빨라진다던가 아니면 뭐 여기는 뭐 어떻게 해도 되겠다고 넘긴다던가 우선 이게 밝기를 그렇게 맞춰주고서 한장한장 한장 봅니다 여기는 어떤 톤을 매길까 그리고 해보죠 근데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색이 자연계에선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마 여기를 여기를 보고 맞췄는데 뒤에는 이상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많아요 한장한 한 장이 늘 새롭죠 짜릿해 조명이 다르고 노출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동작이 다릅니다 이거를 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결과물이 괜찮겠어요 개판으로 나오지 뻔하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제가 포토샵을 계속 발전을 시키는 이유는 카메라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카메라로 살릴 수 없는 부분을 살려야 되니까 물론, 찍히기는 다 찍혀요. 오디마크3가 그렇게 나쁜 카메라가 아니에요. 나온 지가 오래돼서 그렇지. 근데 요새 나오는 카메라에 비하면 성능이 좀 딸리는 건 사실이죠. 요새 카메라들은 뭐 성능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실제 셀렉보는 이제 천장이 넘어요. 셀렉을 하다보면 천장을 기억하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하다보면 막1 3 0 0장1 5 0 0장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업로드를 할때 천장에 맞추는 이유는 저는 이제 제 페이스북 페이지 앨범 스튜디오 페이지에다가 이제 사진첩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데 어, 그 사진첩에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게 천장이에요 이제 올리기 전에 몇번 다시 체크를 하죠 혹시나 이제 뭐 빠진 게 있나 내가 놓친 게 있나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몇장 빼고 나면 은뭐 997장 993장 뭐 이런 식으로 장수가 되죠 음, 그리고 페이스북에 천장 올리는 게한 번에 안 올라가요 올려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올리면 은 맨날 아 지금은 뭘 수행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올려야 돼요 그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창에서 안 넘어가면 제출 버튼을 다시 누르면 돼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그 창에서 넘어가 버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무슨 에러 같은데뭐아 지금은 안 됩니다 뭐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 올해 여름인가 그때도 사진을 계속 올리는데 에러가 계속 떠가지고 16번인가 다시 했어요 한그 사진첩 한 개로 올리는데 천장이죠 한번 올리는데 한 30분씩 걸려요 저희 집이 그 인터넷 1기가짜리 쓰는데 1기가로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걸 하루에 16번씩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성질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사진이 그 창에서 넘어갔을 때에는 사진 천장 은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게시물 화가 안된 거예요. 한장한장 한장 올라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사진첩을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한장한장 한장 퍼가기 전에 그러면 그거 아니면은 아예 그냥 다 따로 올라가든가. 그러면 일일이 그것도 다 지워줘야 돼요. 갑자기 천 개의 게시물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게 돼가지고 마찬가지가 아니라 마찬가지가 아니라 그냥 천 개가 올라간 거예요. 일일이 지워야 돼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변수는 늘 존재하죠. 그리고 아마 다들 제가 공연사진을 보정하는 영상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음, 다른 영상이랑 거의 비슷하게 해요 그리고 이번에 찍은 명지대학교의 공연은 다들 학생이고 제가 본인의 사진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만지는 걸 영상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볼 시간도 없었고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촬영과 셀렉과 보정을 합니다 어, 업로드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팁이라고 드릴만한 거라고는 이제 인물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정도 배경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진은 공연 사진이라고 해도 앞에 주가 되는 게 인물이면 인물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죠 노출도 그렇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네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만으로 거의 어, 20분이 넘었네 이렇게 오래 본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개해요 힘드네요. <웃음> 오랜만에 얘기를 많이 했더니. 지금 며칠 동안 말 거의 안 하고 계속 작업만 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더못 풀어. 12일이니까. 공, 아, 그 뭐야. 강의. 강의할 때 이외에는 집에 오면 말을 할 일이 없어요. 고양이한테나몇 마디 하고. 고양 하다 보니까. 여튼, 뭐더 길게 얘기해봐야 뭐 이상한 얘기는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